2020 어넬리틱스 리캡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AWS에서 어넬리틱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 롤을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제가 미드분 지금 이미드분은 처음 왔는데 어,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답변 제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음, 이제는 이제 마이크 키고 바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요이 그 인벤트에서 출시된 신규 어널리틱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벤트 2020에서도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되었는데요. 레드시프트, EMR, 글루 레이터포메이션과 같은 서비스에서 여러가지 신규 기능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어,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요 데이터 볼륨은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또는 엑사바이트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하 데이터 분석 방식을 보면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고요 비용이, 비, <웃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볼륨을 처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AWS는 회사들이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현대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뭐 새로운 소스, 점점 더 다양해지는 데이터의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빠르게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2020년은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죠 뭐 c o v i 1 9뭐 코로나는 민첩성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와 툴을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변경 사항을 식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올바른 데이터와 분석 접근 방식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WS, AWS에서 어널리틱스 고객분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숙박과 같은, 숙박과 같은 부분의 고객분들은 자원을 축소하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자원을 확장해서 운영하시거나 이러닝이나 e 런이 의료 부분과 같은 부분의 고객들은 연초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준의 확장이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사일로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한 위치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분석하고 ML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또 다른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복잡한 커리에 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스와 같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프로덕션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로그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분석하는 검색 서비스와 같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 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레이크와 이런 전용 데이터 저장소, 뭐이 장표에 보시는 대로는 뭐, 레이, 그, 레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RDB이죠. 어, 혹시나 r d b 라든가 뭐, 빅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고요. 어, 저장도 저장 데이터 사용하고 그 거기에다가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을, 왼쪽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은 데이터레이크가 있는데요. 데이터레이크에서 전용 데이터 저장소, 전용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면 위쪽에 뭐, 릴레이널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릴레이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레이크로, 그리고 저장 데이, 전용 데이터 저장소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시는 경험들은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동되면서 사용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음, 데이터 레이크인 안에서부터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서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일부를 뭐신러닝이나 분석 같은 추가적인 프로세싱 작업을 위해 안에서 밖으로 데이터 일부를 옮겨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웹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일부를 데이터 웨하우스로 이동해 리포팅한다던가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밖에서 안으로오는데요 전용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들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전용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이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코리로부터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어, 혹은 이런 비슷한 저장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프로덕션 시스템의 어,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로그 데이터를 검색 쪽으로 옮겨 분석을 하는 예를 들어서 몰래서치 뭐 같은 거죠. 그런 쪽으로 옮겨서 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검색 서비스와 같이 전용 데이터 전용소에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추가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위해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 를 데이터 일부를 이동시켜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의 접근 방식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필요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된 전용 데이터 전용소 보관되어 있고 원한다면 데이터 레이크로 일부 데이터를 이동해 추가적인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제품 판매에 대한 쿼리 결과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한 후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제품 추천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주견이죠. 주견 주변 데이터, 그러니까 전용 데이터 저장소 간의 데이터 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많은 경우 간계형 데이터 베이스 말디비죠. 말디비와 같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저장소나 검색 서비스와 같은 것을 위해 비간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쉽게 복제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품 카달로그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죠 대부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품 카달로그가 데이터베이스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데 어,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검색 서비스로 옮겨서 검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검색에서 흔히 일어나는 케이스죠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걸좀 종합해 볼게요 음 올바른 작업을 위해서 도구를 올바른 도구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분석과 통찰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제어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어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와 전용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요어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던 곳에 그대로 존재해야지 기존에 이용하던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죠. 어 그런 성질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좀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로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 아키텍처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우선 확장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고요, 대화형 대시보드나 로그 분석과 같은 사용사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10층적인 전용 데이터 서비스들을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 전용 데이터 저장소 간에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고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위해 통합된 방식으로 거버넌스와 규정을 중시하는게 역시 필요하죠. 성능이나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이런 현대적인 클라우드 기반 분석 아키텍처를 보통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어,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레이크나 웨어, 웨어하우스 및기타 전용 서비스에 일관된 전 일관되게 전체를 연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AWS에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보면요. 보통 S3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a w s 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은뭐 다른 클라우드 업체보다는 더 오래 더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 대화형 쿼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뭐, 이 아테나를 사용하시면 어,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에드혹성으로 데이터를 쿼리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높은 성능이나 확장성, 뭐 가능한 뭐 낮은 비용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은 어, 그리고 혹시 대량의 데이터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면 EMR이나 원라 서치, 레드시프트와 같은 데이터 분석이나 어,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어,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죠 글루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레이크 포맷 이전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있든 혹은 전용 데이터 저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의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브뷰가 좀 길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오브뷰를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번 리인벤트에서 어떤 철학으로 AWS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놓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브뷰에서 이야기 드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 있으리라 생각돼서 좀 길게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레드시프트, EMR, 글로 레이크 포메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소개되는데요. 어, 레드시프트에서는 많은 레드시프트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 어드베스트 퀄리 앱젤라이터인데요. 아쿠아부터 해서 클러스터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시어링, 레드시프트에서 쉽게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이 출시되었고요. 어, EMR에서는 EMR 어플리케이션을 EK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마존 EMR on EKS와 데이터 사이언시스나 데이터 엔지니어가 개발을 쉽게 하실 수 있는 i d 죠 EMR 스튜디오가 출시됐습니다. 글루는 어, 비주얼 데이터 프로젝트인 데이터 브류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지속적으로 타겟으로 적재하는 서비스죠. 글루 일라스틱어 그리고 레이크 포메이션에서는 ACID 트랜젝션 로우 레벨 보안 자동 스트로이지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출시됐습니다. 먼저, Redshift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스죠.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어, 비용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Redshift의 경우에는 작년 리인벤트 때도 RA3 노드라든지, 메터로라이즈드 뷰, 컨커런시 스케일링, 패더레이트 퀄이, 일라스틱 리사이저 같은 기, 새로운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죠. 먼저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시는 아쿠아입니다. 현재 프리뷰인데요, 곧 릴즈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S3 노드 유형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RS3 노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가 RMS라는 S3 기반의 레드시프트 매니지드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드당 최대 64테라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RS3가 소개된 이후에 노드 이 노드 타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RS3 노드 타입이 크게 성장한다고, 성장한다는 건요. 그만큼 전송하여야 하는 데이터 양이 크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어, 그, 이 말은 S3에 데이터가 있고 컴퓨팅이 S3에 같이 붙여, 붙어 있지 않고 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S3로부터 컴퓨팅 노드까지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웃음> 제가 굉장히 큰 규모의 네트워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뭐 어,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네트워크가 포화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일이 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은 그렇게 되면 이게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네트워크의 병력을 극복하더라도 CPU의 처리량이 대량의 데이터를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웃음> 그러면 또 컴퓨팅 노드를 늘려야 되고요. 컴퓨팅 노드를 늘려야 된다는 건또곧 비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리인벤트에서 레드시프트용 어드밴스드 쿼리 액셀라이터인 아쿠아를 발표했고요.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S3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고속 캐시 아키텍처고요. 여러 노드의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이유가요. AWS가 맞춤 설계한 맞춤형 하드웨어에 있는데요. 각 스토리지 노드에서 AWS에서 설계한 프로세스들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암호화하고 필터링하거나 지키하는 것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요. 보통 이거는 어, CPU에서 프로세싱하거나 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시면 이 기능이 스토리지를 컴퓨팅으로 가져오는 현재 패러다임을 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스 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어, 아쿠아를 사용하면은 종종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기존의 코드를 고쳐야 되느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기존의 코드는 고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이 말은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성능을 놓으셔도 아쿠아만 사용하시면 성능을 높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음, 다른 게 하나가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쿠아가 출시되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싶고요. 음,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RA3 노드에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음, 데이터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데이터 복사는 부분을 만들거나 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레드시프트를 어, 사용하시다 보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뭐, 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용도에 맞게 분리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어, 이렇게 여러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클러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클러스터에서 필요할 경우에 데이터를 다른 클러스터로 복사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여러 클러스터로 복사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 클러스터에 같은 데이터를 복제를 한, 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최신 물인지 추적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추적을 한다는 것은 관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적인 어려움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쉐어링을 사용하시면 데이터 이동 없이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바로 쿼리하고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액세스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안전대, 안전한 안전 공동 안전하게 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역시 제공해 드리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환경에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쉐어링은 해당 데이터의 실시간으로 액세스 할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들은 최신 최신의 일관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어네리티스 서비스들을 보시면 어 점차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나도 보시면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죠. 어, 아테나도 현재 프리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ML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듀시프트에도 ML 기능이 들어갔고요. 어 현재는 프리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즘 머신러닝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 분야에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의 경우에도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시면 어, 레드시프트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배우지 않고도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다루시는 분이 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워야 돼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러닝 커브도 존재하는데 어, 머신러닝 ML 기능 레드시프트 ML 기능 쓰시면 은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어, 머신 레드시프트 하나만으로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광정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SQL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어, 사용할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지정하시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어, Redshift에서 사용,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Create Model이라는 커맨드로 ML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이 학습이 완료되면요. Redshift가 해당 모델을 Redshift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합니다. 그 후에 사용자 정의 함수인 UDF를 사용하는 것처럼 SQL 쿼리를 이용하여 훈련된 모델에서 예측을 얻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대구매 병렬 처리도 가능합니다. 어, 이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 예측이나 고객 이탈 예측, 이상징후 감지와 같은 머신러닝 모델을 레드시프트 매면을 통해서 쉽게 이용하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레드시프트를 이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는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드시프트에서는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통계 테이블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던가 하는 뭐 보통 오토 오토 a l 라이즈죠 혹은 자동으로 백큐을하는 작업인 작업과 같은 자동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테이블의 디스트리뷰션 키와 소트 키를 자동으로 최적할 수 있는 오토매틱 디스트리뷰션 키와 오토매틱 소트 키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그림에서 상단에 이제 오른쪽 두 개인데요. 어, 레드시프트를 사용해보시면 이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어드바이저에는 클러스터와 데이터의 액세스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어, 이거 분석한 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테이블의 디스트리뷰션 키와 소트키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 추가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만약에 테이블의 속성이 오토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테이블의 디스트리뷰션 키와 소프트 키를 조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전까지는 <웃음> 어드바이저가 그냥 어드바이스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이 테이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저 테이블 뭐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권고만 했고 실제적으로는 매뉴얼하게 바꿔야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 제이 추가된 기능 속성 뭐 오토로만 설정해 놓으시면 은 추가적으로 디스트리뷰션 키나 소프트 키가 어드바이저를 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두 개를 아예 바꾸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MVO2 프레시앤 리라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MV는 이제 메토라이드뷰고요 보통 줄여서 MV라고 많이 부르죠. 레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MV를 통해서 쿼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리프레시 명령을 통해서 갱신해 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자동으로 리프레시 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음. 좌측 하단 보시면 워크로드 뭐, 매니지먼트 버전 2가 있습니다. 레드시 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WLM이라고 부르는 오토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현재 있습니다. 머신 뭐 러닝 기반이 고요 워크로드의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해서 스루풋을 최적화한다던가 클러스터 리소스를 최적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하는 기능들을 얘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더욱 강화돼서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음, 앞서 소개해 드린 여러 자동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어, EMR 이죠. 예, EMR은 AWS에서 언리틱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고요. 2000 출시에, 2009년에 첫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EMR은 이케이스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제 스팍 잡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스팍 잡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EMR을 프로비저닝 해서 EMR에서 스팍 잡을 실행하거나 혹은 EKS에서, EKS에서 자체적으로 스팍을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MR을 사용하신다면 EC2의 리소스는 온전히 EMR에만 할당이 되는데요. 어, 만약에 EMR이 아니라 EKS를 사용하신다면 수작으로 스팍을 인터하고 관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EMR on EKS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리형인 EMR을 Kubernetes에 배포하는 새로운 배포 옵션입니다. EMR on EKS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EC2를 EC2의 리소스를 EMR 전용으로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EKS에서도 더 이상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음, 그리고 EKS의 EMR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실행하시면 어, 15초 정도면 잡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적인 이점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EMR 기반, EKS 기반의 EMR을 통해서 이제 어, 동일한 EKS 클러스터에서 다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이, 스팟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요. 리소스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프라를 어, 관리하는데 좀 편, 간편하고 어, 쉽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EMR 스튜디오인데요. 어, EMR 스튜디오는 데이터 엔지어나,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코드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ID라고 많이 부르죠. EMR 스튜디오는 싱글 사인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완전 관리형 주피터 노트북과 스팡 UI 그리고 얀 타임라인 서비스와 같은 도구들을 제공해서 디버깅도 굉장히 쉽게 단순화할 수 있게 합니다. EMR 스튜디오를 사용해보시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ID로 노트북에 직접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개발이나 분석, 시각화, 머신 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EMR 클러스터를 바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미 생성된 다른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작업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기바에 연결한다거나 혹은 공동으로 누군가와 같이 작업한다거나 이런 다른 기능들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나 스텝 펑션을 이용하시면은 노트북을 생성하시고, 그러니까 주피터에서 노트북을 생성하시고 바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EMR 스튜디오의 화면이고요. 제가 그 마지막에 EMR 스튜디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스크린샷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EMR 스튜디오에 들어가기에 크게 워크스페이스랑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스페이스가 곧 주피터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고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피터가 뜨고요. 주피터 환경에서 EMR 클러터를 스 바로 생성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어, EMR 클러터를 스 생성하실 때는 음, 뭐 내가 뭐 어떤 노드 타입으로 몇개몇개인스쓸 거야 그런 것도 지정 가능하시고요. 혹은 관리자가 나는 어, 여기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렇게만 EMR 생성해서 좋겠어. 템플릿을 생성해 놓으시면 그 템플릿대로도 그대로 생성하고 사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게 이제 워크스페이스고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바로 주피터가 오픈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한 EMR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하신다면 여기서 바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전에 생성됐던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이야기 드릴 것은 EMR의 성능 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MR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에 대해서 성능을 굉장히 꾸준하게 상향, 상향시켜 상 왔는데요. 5.2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파크 런타임보다 2.6배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6.1 버전은 스파크 3.0에서는 모든 쿼리가 개선되었고요. 어, 최대 1.7배까지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팍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EMR의 스팍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스팍 API하고 100%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 코드를 변경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스팍 런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계속 스팍 런타임을 계속 상장시켰는데 다른 어, 프레스토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향상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프레스토에 대한 런타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어, EMR 5.30 버전에서 프레스토 DB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내용, 그러니까 왼쪽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EMR 프레스토 DB 런타임이 포함된 5.31 버전하고 포함되지 않은 5.29 버전의 비교 내용입니다 최대 2.6배까지 성능이 상상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음, 역시 프레스토 DB API하고 100% 호환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바꾸지 않으시고도 성능 향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질문이 네. 할것 같네요 어, 네. EMR 네. 스튜디오 싱글 사인원 무조건 예.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EMR 스튜디오는 무조건 싱글 사인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원을 쓰셔야 돼요 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어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 향상인데요 아직 서울 리전 리지 안됐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해봤는데 아직 안됐긴 합니다 어, EMR이 이제 이제 6세대죠 6세대 인스턴스 어, 그레이비턴 2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뭐 M6G 라던가 C6G, R6G 인스턴스를 진화하기 시작했고요. M6G 인스턴스의 경우 스파크 그로드에서 최대 10%의 성능 상당과 30%의 비용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한데요. 새로운 세대 인스턴스를 변경하시면 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꾸시지 않으시고도 성능도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어 새로운 인서스, 그러니까 성, 새로운 세대 인서스가 나오면 은꼭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굴루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질문 주신, 어, 예, 한번 주셨네요. 정민님, 어, 레드시프트는 국내에 비싸다는 이미지가 퍼져서 김경님이 처음 언급하신 저렴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고객들이 납득하지 못하더군요. 좀더 많은 오픈된 컨텐츠, 국내 사계솔에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네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만 추적화된 예, 사용 사례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요 좋다라는 인식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웹시프트가 최고예요 저희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거든지 적정한 어, 유즈케이스가 있고 혹은 적정하지 않은 유즈케이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에 좀더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사양 어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긴 하고요. 음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 저렴하게 시작한다고 라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긴 한데 유저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더 어 유저분들에게 많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맞긴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좀더 자리가 마련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질문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 일반적으로 DW라고 네. 하면은 뭐 레드시프트도 그렇고 DW라고 하면은 보통 거대하게 만들 만들어서 항상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하에 아키텍처를 설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그 그러니까 이제. 워크도 많을 때 늘리고 워크도 없을 때는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고 뭐 이런 아키, 이런 유즈 케이스들도 있나요? 예, 그 레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온프레마하고 잠깐 비교를 해 보면 온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 단위로 많이 사죠. 뭐 어, 하프랙이라는 커터나 혹은 플렉 그렇게 많이 사시는데 어, 아무래도 클라우드다 보니까 레드 시프트는 원하면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어 스케줄링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기 쉽기는 한데요 매니지먼트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이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컴퓨레이션도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어서 쉽게 오토 튜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온프렘에서 쓰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은다 전문가가 항상 있어야 되고 컴퓨레이션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교를 해야지 어떤 뭔가 좀더 맞는 비교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잘못 알려드리는 부분들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아마 좀더 많은 부분을 알게 되시고 이해도 좀더 높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루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루고요 글루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준비할 수, 있, 만,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죠 어, 이번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공개된 건데요 AWS Glue Elastic v i e w 입니다 정식 이름이 Elastic v i e w 인데요 항상 이리, 이름을 부르기 어렵더라고요 Glue Elastic v i e w 같은 경우에는 SQL이나 Glue Studio의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오, 다이나모 DB가 현재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메터 e 라이즈 뷰라는 걸 만들어서 타겟의, 데이, 타겟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적재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 만약에 데이터를 소스로부터 리얼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 레이크로 복제하기 원하신다면 어, 원하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를스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에 따라 자동으로 아니, 서버리스, 서버리스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워크로드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매니지먼트 쏘는 시간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뷰고요프리뷰에서는 소스로는 다이나모 DB, 타깃으로는 일란서치 S3 레드시프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 일라서치 뷰를 보시고 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RDS가 지원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걸 보자마자 어, RDS 지원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RDS도 물론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스도 곧 지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은 이용하실 수 있는 어,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소스로는 다이나모 d b 타겟으로는 일라이 서치, S3, 레드시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어, 아직 프리뷰라서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스냅샷을 잠깐 넣어봤고요. 어, 일러스트 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테이블이 있고요. 주간에 보시면 뷰가 있고 메터럴라이즈 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소스는 이제 소스,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를 선택하시면 테이블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나모 DB가 지원이 되는데요. DDB에 어,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이 테이블에 등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로부터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하는 뷰를 만드시면 이제 이번 제이두 번째 단계는 끝나세요 그러면 뷰를 매, 왜 만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 원본 소스 테이블 부터 전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일부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에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변경이라던가 컬럼을 선택한다던가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뷰가 생성이 되면 그 뷰를 타겟 데이터 소스에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메토라이즈 뷰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인데요. 소스로부터 테이블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프로덕트 카달로그라는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은 여기 빛자 파티클 이 파티클을 이용해서 SQL과 거의 유사한 문법으로 뷰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어, 테이블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겟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화면에서는 e l 스 s 서치, 레 s e a r c h s h 3세 가지의 타겟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타겟을 선택을 하시고 타겟이 타겟을 선택하신 이후에 만든 뷰를 타겟 데이터 스토어에 매핑시켜서메트럴라이즈 뷰를 만드시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복제되게 됩니다. 어, 이때 데이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 타입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DDB의 이 타입이 뭐이 라이드 지프트의 어떤 타입하고 꼭 맞느냐라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걸 위해서 타입 캐스팅과 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캐스팅한 게 보이시죠? 그렇게 캐스팅을 해서 어, 적절하게 맞는 타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메트로라이즈 뷰가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계속 적재가 되고요 타겟 스토어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글루 일데이터뷰입니다데이터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널리스트나사이언스트가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정리하고 정규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어데이터뷰를 이용하시면 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걸리시는, 걸리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이실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정규, 정리하고 규정 정규화할 수 있습니다. 음, 25, 50개가 넘는 기본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이 있고요. 펑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혹은 뭐 프로파일링하거나 어, 샘플링하거나 그런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시거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패턴을 만들어서 이상 감시 같은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데이터 브루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다른 테이프가 쪼인하고 컬럼을 분리하거나 클렌징하는 것 같은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러한 작업들이 레시피로도 저장이 돼요. 거기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대로 저장했던 레시피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레시피, 레시피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어, 이런 펑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펑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펑션 수행하고 그러는 어 이제 일관된 작업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시피로 저장해 놓으신 것들을 스케줄링으로 정기적으로 실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데이터 브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비즈니스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도 물론 쓰시기도 하고요. 음,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쉽게 GUI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서로 협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 데이터 브루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관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GUI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어, 클로스를 생성하거나 인프라, 인프라를 쉽게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지원이 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도 좋아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쉽게 탐험하고 어, 통찰력을 얻을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굴루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예, 질문 주셨네요. 굴루 일란스 뷰를 생성한다는 뷰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실제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는 건가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실제 데이터가 이동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RDB에서 RDB에서 CDC를 혹시 쓰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CDC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사,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RDB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인서트가 됐어요. 그러면 CDC라는 기능을 그, 땅! 하고 켜놓으면은, 내가 새로 입력된 데이터를 CDC가 잡아다가, 뭐 이런, 컬럼 A에는 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컬럼 E에는 뭐 2라는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들어간 것들을 내가 잡아다가 다른 곳에서 전송시켜 줄수 있어요. 데이터 뷰, 그러니까 일라스틱 뷰가 그러한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소스의 데이터가 어떤 인서트라든가뭐업데이트라든가뭐딜리트라든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면은, 데이터는 거기에 무조건 다 있고요. 걔를, 그 데이터를 복사해다가, 뷰를 만들고 레터라이즈 뷰를 만들어서 어, 타겟 스토어에 그 데이터를 복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 10, 새로운 데이터에 대, 대해서는 CDC 비슷하게 일어나서 캡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는 뷰를 만들, 만들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드는데요 기존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미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이미 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뷰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v 는 데이터 변경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데이터 브루는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은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라고 말을 하면 은 업데이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우 하나가 있는데 그 로우의 키가 뭐 A 컬럼이다. 그러면 은그 A컬럼을 기준으로 다른 어그 데이터들을 다 업데이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설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거 부분은 제가 데모 나올 때 거기 데모에 있지는 않은데 제가 업설트를 이걸로 지원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부루는 요금이 별도로 차지가 되나요? 아니면 글루 잡스크롤링 테스크에 대한 요금으로 차지가 되나요? 어 지금 네, 예, 글루 요금을 주셨고 데이터브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내부적으로 프로세싱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싱을 쓸때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어,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탐험을 하실 거잖아요. 뭐 이런 점 참석을 하실 텐데 그때 세션 단위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브루 쪽의 어, 요금을 보시면 좀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거버넌스, 통합 거버넌스인데요. 어, 통합 거버넌스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를 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관련 규정을 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 이번에 A,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새로운 기능이 소개되는데요. 어,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카탈로그, 보안, 거버넌스, 그 오디팅 같은 여러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서비스로 며칠 만에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어, 어떤 어 과정을 통하던 모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때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어, 삭제, 업데이트하는 작업, 그리고 어, 로우 레벨 수준의 보안, 어, 그리고 뭐 다른 하나는 한편으로는 자동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최적하는 문제들이죠. 어,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 만드실 때 이런 이런 부분을 부딪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번에 레이크 포맷에서 이런 엘리크 포메이션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가 ACID 트랜잭션입니다어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에 거번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S3 기반 테이블을 도입했고요. 여러 가지 여러 사용자가 어 여러 거번드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삽입하고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레벨 수준의 보안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올바르게 데이, 사용자가 올바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잖아요. 물론 그러길 바라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컬럼 레벨의 보안만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서 더해서 이제 로우 레벨 수준까지 보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열과 행 수준 모두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 현상인데요. 음, 데이터이크를 운영해 보시면 은데이터이크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작은 파일들이 많을 경우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쿼리가 되게 쿼리가 되게 느려진다거나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 추가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파일들, 이제 스몰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스몰 파일들을 큰 파일로 자동으로 결합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쿼리 속도를 최대 7배까지 빠르게 해주는 스토리지 최적화 자동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어,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컴팩션 으로 많이 부르죠. 이 컴팩션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어,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프로젝션 워크로드의 성능이 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자동으로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능이 정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퀵사이트 큐입니다. 어 퀵사이트는 AWS의 BI 서비스인데요. BI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퀵사이트 큐를 이용하시면 검색창에 비즈니스 질문을 입력하고 몇초 안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야? 또는 지난달 매출 상위 탑백 상품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을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자연어 처리 엔진이 질문을 파싱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NLP를 사용하고 있고요. NLP이 의미하고 관계를 자동으로 이해하고 이해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고요. 특정 질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는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어, 설명드릴 거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데모 준비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데모가 데이터 부르고요. 데이터 부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르고요. 데이터 부르 같은 경우는 아까 GUI 환경에서 데이터를 쉽게 탐색해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뭐 S3라던가 혹은 Redshift 테이블, IDS 테이블에서 어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일을 S3에 있는 파일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어, 시티, 시티 바이크 시티 트립 데이터고요. 뉴욕에 자전거를 빌려서 반환하고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 데이터가 이제 S3에 올려진 걸 선택을 했고요. 어, 그럼 이 데이터에 어떤 게 있지? 어떤 밸류들이 들어가 있지? 그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한번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을 하셔야 되거든요.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아, 이게 자꾸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프로파일링 화면이고요. 지금 그 전에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를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려진 데이터를 내가 프로파일링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작업을 한번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실행되면은 프로파일링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이라던가 보신 데이터 타입이라던가 어떤 컬럼에 어떤 값들이 어떻게 부포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한 번에 잘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을 한번 잡을 실행하시고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오면 은뭐 코리 릴레이션을 쉽게 본다던가 혹은 어떤 컬럼에 값들이 어떻게 부포되어 있는지 그런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수작업으로 커리로 하기에는 좀 많이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브루에서는 프로파일링 한 번만 실행하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프로파일링 작업 이후에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좀 변경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작업을 가지고 프로젝트 지금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은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여기 다 뜨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 전수, 전체 수전 데이터가 다 뜨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러면 은 어, 너무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함수들이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기능들을 적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 변경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이컬럼값을 제가 스플릿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에서전니다 리플레이스 할 거예요. 리플레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M의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은 리플레이스라는 간단한 어,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만 선택하시고 n %를 n 엔드로 바꾸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M %가 그 컬럼에 있는 건다 n드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시간을 시간, 스타트 타임이라는 시간 값을 가지고 제가 어, 일단은 이그 시간과 년 년과 월일과 타임을 분리시킬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트 타임이라는 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스트링 값으로 바꿔주면은 그런 이후에 이거를 이제 스플릿 하는 거를 제가 딜리미터를 하나 지정해서, 어, 변경을 할 거고요. 스플릿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어, 스페이스죠. 이제 스페이스로 나눠서 이렇게 시, 연월일과 타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 다시 이제 연월일에서 다시 한번 스플릿을 통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어, 연월일을 일월로만 그냥 바꿨어요. 1월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스플릿을 통해서 일자와 월을 분리하는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스플릿, 딜리미터를 통해서 역시 스페이스로 제가 분리를 할 거고요. 스펠스로 분리하면은 이제 컬럼이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이제 스플릿해서 어 데이트타임에서 뭐 일자와 월과 시간을 분리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룹 지금 상단에 그룹 보이시죠 제 그룹 바인데 좀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룹 바이를 해서 값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할 건지 쉽게 선택을 하셔서 즉시 거기 아래쪽에 프리뷰가 됩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컬럼으로 하나의 컬럼으로 그룹 바이하고 어떤 것으로 값을 볼 건지 선택하시면 그 값들이 선택하실 때마다 즉식시다프리뷰 돼서 쉽게 그룹 바이로 통해서 값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됐던 레시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실행했던 레시피를 저장해서 다음에 다시 사용한다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트 잡을 제가 했는데요. 크리에이트 잡을 해서 정기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는 걸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내가 만약에 CSV를 저장하고 싶다. 혹은 파케로 저장하고 싶다. 그렇게 어, 파일의 포맷도 변경하셔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나는 파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파케로도 저장하고 CSV도 또 저장하고 싶어. 그런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서 난 파티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파티션 값도 지정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스케줄링도 하셔서 정기적으로 잡을 실행하시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브루에 대한 이제 데모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데이터브루, 아 감사합니다. 데이터브루 정말 좋죠. 어, 데이터브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국 리전에 없는데요.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스케줄에 대한 거는 약간 그렇게 언제입니다 라고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긴 없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EMR 스튜디오입니다. EMR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노트북을 굉장히 쉽게 쓸수 있고요. 어, 클러스터에관리대한 관리도 여기서 즉시 할수 있기 때문에 생성하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어넬리트야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트야 그런 분들이 매번 EMR을 쓰기 위해서는 뭐,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필요 없이 여기서 즉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를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할 이제 S3 로케이션 하나 정도만 어, 생성, 그, 선택하시면은 바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클릭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바로 뜹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뜨면은, 여기에서, 뭐, 다른 기능들, 주피터 노트북 쓰시면은 뭐, 알겠지만, 다른 기능들, 뭐, 기더을 연결한다던가, 혹은, 뭐, 다른 기타 기능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여기 에 추가로 보시면은, EMR, 클러스터 부분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EMR을 기존 걸 선택하시던가, 혹은, 어, 나는 새로 생성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즉시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에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으로부터 특정 템플릿대로 클러스터를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EMR 클러스터 온 EKS도 있고요. 이분, 저는 이부분을 테스트 못해서 이제 바로 어떻, 어떻습니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부분도 이제 곧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아마 사용해 보시면은 좀더 EMR에 대한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셔서 주피터를 띄우고 EMR 클러스터를 생, 그 선택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 주피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기타 작업들을 그대로 실수,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걸다 쓰셨다 생각되면은 디테치해서 나머지 EMR 작업, 그 리소스를 반환하시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EMR 스튜디오, 예, 데모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어, 실행이 쭉쭉 잘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쓰신 이후에는디테일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가져다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 e m r 아 글로 일라스틱 뷰고요. 글로 일라스틱 뷰에 대한 데모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라스틱 뷰 같은 경우 는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 고했잖아요첫 번째가 테이블 등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한솔그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여기서 다이나모 DB에 CT 바이크 트립이라는 테이블을 제가 하나 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면은 바로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n a 트인 액티베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트 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 기반으로 이제 내가 뷰를 생성할 거야라고 하면은 뷰를 하나 생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제가 잘 기억 못 해서 어, 그러면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제 커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부분. 여기에다가, 어, 여기 설명 보시면은, 유니크 아이덴티파이 키를, 그러니까 유니크 키죠. 보통 유니크 키라고 얘기하죠. 유니크 키를 여기다가 지정을 하시면은, 얘가 PK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PK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 데이터가 인서트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이 키를 기준으로 얘가 이 키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설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키를 지정하신대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은 기존의 테일로부터 내가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해서 뷰를 만드시면 되고요. 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역시 인 액티베이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액티베이트를 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뷰까지 만들고 액티베이트 시키시면 은 다른 곳에 실제적으로 메트로라이즈 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겟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은 타겟이 진짜 현재는 없는데 타겟을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접재하실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S3를 선택을 했고요. S3에 어디 버킷에 저장이 될지를 어, 명시하시고 이걸 어떤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지? 타겟에 어떤 테이블 이름을 만들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메트라이즈 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워닝 따라락 뜬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타입이 안 맞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파티클에서 이, 어, 컬럼들을 적절하게 타입 캐스팅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호환성이 맞는지 한번 점검하고, 메트라이즈 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트라이즈 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역시 이제 액티베이팅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시간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은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 타겟에 메트로라이즈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저장이 돼요 지금 여기 예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S3를 선택했고 거기 아테나 테이블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백단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62건에서 어, 지금 1909건으로 늘어났죠 좀 전에 어, 1862건에서 1999건, 제가 199건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편집을 좀하게긴했는다만 지금 카운트 하는 장면은 편집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레드시프트에서는 음,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쿠아하고 클러스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머신러닝, 그리고 강화된 자동화 기능이 나왔고요. EMR에서는 쿠버네티스에서 EMR을 배포할 수 있는 새로운 배포 옵션인 EMR on EKS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가 개발을 쉽게 할수 있는 ID죠. EMI s t 오 그리고 스 p a r k p r e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굴루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데이터 프레트린, 비주얼 데이터 프레트린, 데이터 브류, 스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지속적으로 대학에서 적재하는 굴루 일렉스 뷰, 레이크 포메이션에서는 ACID 트랜잭션 로레벨 보안, 자동 스토리지 최적화를 지원하는 신규 기능이 출시됐습니다. 어, 올해 리인베트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여러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던 클라우드 웹, 데이터 웹을 구축하실 때이 기능들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인베트2020에서 출시된 어네리티스 관련 신규 서비스 기능 소개해드렸고요.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